안녕하십니까 경기남부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의양시민 여러분 의양시는 활발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성장과 확장을 이루고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약의 기반은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양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집행부와 상생과 협치를 통한 의양시 발전을 이끌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의양시의회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며 시민의 삶을 질을 윤택하게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양시의회는 시민의 생활 편입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